나경원 원내 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 시절인 2015년, 그리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통일대방론 열심히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언론사의 쓰신 기고문을 보면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지금의 북한 정권이 발걸음을 맞추기엔 까다로운 상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제안으로 북한의 마음을 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어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측에 내년 총선 기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한 상황이 바뀌었다 해도 통일이나 한반도 평화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나경원 은혜 대표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틀린 말 했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철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이 발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한당의 안상수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헤이스 주한미 대사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평화보다는 자당의 선거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한당 전반에 걸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한당은 전 세계 몇안 되는 한반도 평화 반대 세력이라는 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반도 평화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이 이슈만큼 유리알처럼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경원 원내대표님의 경우 초심이 아니더라도 4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합니다.